Cassim, n a t 러 r e 러 a s s 트 Yes, 요 i Wag, w wag, w wag, w wag, w wag, wag, wag, wag, 괜히 골랐다 진짜 아. 할수 있어! 페르스! 보 <웃음> w 달려! wag, wag, w 와, 야, 이형 <웃음> 그게요수 <웃음> 어! 뽑기를 진행할 텐데요 꽝 <웃음> <웃음> 아! 꽝! <웃음> 야, 진짜요? <웃음> 꽝! <웃음> 어, 야, 이거! <웃음> 와, 어떻게 여섯 개 중에 꽝이 다섯 개야시 <웃음> <매니저히> 도와준다! <웃음> 와, 이 너무 어요 응? <웃음> 노란 불 돌면서 해야 돼 아, 진짜 너무 하신다, 진짜, 피님아이 응? <웃음> 음? 아. 그렇지, I can do it. I can do it. i c a n d o i t 아, 어떻게 가, 이 o 서노란 s a n y o Tomsanyo. t o m 노란 n y o Tomsanyo. 에이, 진짜 노란 미션하면서 돌아달라고요? 노란 <웃음> 자, 자 포도주스 포도주스 마시러 왔어요 하나, 조각이 하나면 되잖아요. 저 왔어요. 도전! 근데 이거 어디 꽂는 거예요? 그냥. 아, 이거 꽂는 것이 따로 없어요? 우 이거 어디를 꽂아야 돼? 저 도전하겠습니다. 피칼 씨, 다시 할게요 아, 어, 다시 하네요 어, 어렵네요 자, 현재 2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갔다 오시는 게 어떨까요? 아, 그럴까요? 이쪽 네. 갔다 와야다 음. 어, 여기가 클립 이어붙이는 거죠 <웃음> 아, 이걸 풀면 되네 노란불이요, 노란불 그아 진짜 너무 아쉽다 에이 에이 우유하는데 어떻게 돌아요 우유 처리할 거예요 <웃음> 한 번만 돌게요 아 미션은 해야죠 미션 다 했어요 오, 오케이 다 했어요 다 했어요. 타바퀴 돌아요? 다 했어요. 타바퀴 돌아요? 아, 돌면서. 자, 뭐였는데? 아, 아. 자, 잠시만요. 아, 진짜. 아. 오케이. 아. 범계 씨. 테범계피스 빨간불 빨간불 이 버피스테이. 버피셔야 돼요. 아, 스테이 버피스테이. 셔야 돼요. 이거 꽂는 거 괜찮지 않아요? <웃음> 자. <웃음> 어? 아니 아니 durable. 여기 관성 관성 자첫 번째 성예오기 <웃음> 출번 하겠습니다 아! 어어어저지 <웃음> 죄송해요 자, 그거를 두 장으로 나눠주신대요짠짠 네, <웃음> <1단에> 오르시면... <웃음> 성공! 니다 에? 0습니다0습니다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노란아저 끝났는데? 이다거아어 음, 일단은 한번 끝까지라도 해봐야지 어다 자, 빨간 불 교통사고예요, 진짜 빨강? 빨간불이란데요. 트렁불, 시간 초과. 피디님, 볼수록 사악하시 분. 요 <웃음>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수빈씨. 어쨌다 에이, 그, 그, 그. 에이. 에이, 우유하는데 어떻게 돌아요? 오오오오 <웃음> 연준씨, 모든 미션 성공하셨고요. 이리 어디.. 어 마셔야돼요? 이게 이렇게 뜬다고? <목소리> 뭐야? 망했는데 나 아, 진짜, 아, 진짜. <웃음> 감.. 점으로 면허 정지지.. <웃음> 자, 범씨가 성공하셨고요 오 <웃음> 면허 정진가요이제 사회에서 없어져야 되는데요 세원 <웃음> <3가지. 웃음> 씨도 미션 모두 성공하셨고 이 스케줄 실력이랑 무관하네, 점수는 닝소 <목소리> <웃음> 네, <성공! 목소리> 그래도 강점 없죠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야, 아, 그래도 코디움이네요 <웃음> 결과다 네, 다음 코너는 먹는 코너로 준비했습니다 오 네. <웃음> 네. 식사하러 갈까요? <웃음> 두두 <두드듬!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, 맛있겠다 아, 딱 봐도 이 음료가 있는 거 보니까 음. 떡볶이. 떡볶이네요. 와, <웃음> 예, 떡볶이. 떡볶이면. 자, 마지막 재료는 지금 테이블 앞에 있는 거 쓰는 거죠. 네. 자, 남은 재료는 예스와 노을 통해서. 음. 해봅시다. 예. 노한 no, 분해 보자. No. Oh my god. 괜찮아. 이거는 괜찮... <웃음> 가... 괜찮아? 갖고 들어, <웃음> 맞요 갖고 들 아니야, 이거는. <웃음> Yes, yes, 예스 예스 yes. Yes, 아니, 아니, Ô, <목소리가> <이거>? <목소리가> 바꿔, 바꿔.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 e 아요 e s 바꿔 s y e 바꿔. e s Yes, yes. y e yes. Yes, 로바꾸 y 니 s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오케이 이친구 아, 한국에 아, 좀 약해요 아, 네. 자, 멍뉴씨 두 번째 갈게요 No No, 지금 펜트를 넣는다 어, 무조건 예스 yes 써도 되나요? <웃음> 무조건 예스로 질은 미리 보기권 써도 되나요? 왜? 근데 다섯 글자 중에 안, 전까지만 보이는 거 아니야? 잠깐만 어, <웃음> 아, 되게... 어, 어, 후반으로 GLA. 고르겠습니다, 음. 후반 예스 s yes, yes. 넣는다면 아니, 일단 예스 예스 yes. Yes, yes. Yes, yes. y e 잠시만 s Yes, yes. Yes, 무조건 Yes, y e 무조건 s yes. Yes, yes. Yes, yes. y yes. Yes, 요 e s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es, yes. y yes. y e 라면서도 안 넣는다 어, 어, 야, 이거 없어, 안 <웃음> 돼? <웃음> 저 선택 취소권 <기소권을> 말했잖아 취소권하고 <웃음> 노루 바꿀게요 다음 갈게요 <웃음> 저, YES 치즈떡을 안 넣겠습니다 아! 야, 이건 안돼 이건 안 되지 이건 못 참지 선택 아, 취소하겠스 이거 치즈떡은 무조건 좋아 치즈떡을 어, 많이 넣어서 그걸로 어, 떡볶이 만들어야겠다 YES, YES, YES 떡볶이 <웃음> 모양의 과자를 <웃음> 넣겠습니다 <웃음> 저, 진짜 못 넣었어 <웃음> <너무 웃음> 아, 나 뭐일지 너무 예상인가? 맞아, 아, 그나 뭐일지 아니, 너무 예상인가? 따뜻 갖고 오지 요 갖고 아니, 이거는 <러> 이건 나쁘지 않아 할수 있어요? 탈수 있어요? 아, 이게 필요했네 전 그냥 박스 쓰는 편이라 나 <러> 나쁘진 않아데 괜찮은데? 끼어들기 꽝좀 빼주세요 땅뚱뚱예 한번 가져야 돼, 예스 따뜻팀은 안넣니다 Yeah! 오, 야. 우와 야, 야 다, 있을 거다 있다 야, 좋은 재료들만 모아뒀네 음. 물 양을 어느 정도 하면 돼요? 물 양은 적당히 넣으시면 됩니다 어, <웃음> 네. 그게 야. 어렵더라고요 진짜 너무 친절하세요 내 이거 만드는 것도 중요 물은 언제나 조금 넣고 짜면 더 넣으면 돼니다 아, 판 장착입니다. 그래. 솔직히 판다 넣어야 돼요. 인정. 그럼 기다리는 동안 뭐 하나요? 혹시 아까 놓쳤던 재료 중에서 원하는 거 있으세요? 모짜렐라 찌즈 저는 묵집바에서세분 이상이 이기시면 어? 저 묵지바 잘합니다. 세분 이상이 저를 이기시면 네. 돼요. 빠! <목소리> 오케이. 빠! <바>. 오케이. 자요. 자요. 아이바이보아이바이보아이바이보 뭐? 뭐? 아. a 야, a 어 l e b o 이 p 이보 o 좀하시네요 선영아, 제가 피님세번 이상 이기면은. 째, 째. 아예. 째, 째, 째. 째, 째, 째. 째, 째, 째. 째, 째, 째. 째, 째, 째. 째, 찌! 와와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오케이, 오케이, 찌, 우, 바, 바, 우, 찌, 아기야, 찌, 아기 아, 뭔가 못 자를 치즈 아, 저한지 하나 상하 빼기하한 어, 판만 이기시면 드릴게요 아와 너무 무시하시나 진짜 와. 아니 너무 좋아요 <웃음> 두 분이 잘 맞네 두 분이 잘 맞네 아수손도똑같이 <웃음> 오! 하는 거죠 하나 빼기 아저랑해 봐요 진짜 아 답답해. <웃음> 아이 바이워다 <해봐>. 아, 빼기. <웃음> 아 <아유>, 졌네. 인더 <웃음> 버거 <웃음> 주세요. 와우, 야. 야, 맛있겠다. 이조얼를 좋은데? 네, 어, 이거 좀. 아, 야, 맛이때까지 만든 것 중에 제일 잘 만든 거이야 맛있게 야이다 뭐야? 이거 뭐야? 거 뭐야? 이분이 라면 많 이거 뭐야? 이거 뭐이 이거 뭐야? 뭐야? 이 뭐야? 겠습니다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맛있어? 음 맛있어? 우리 음 맛있죠응 맛있어, 음 맛있어. 음 맛있는데? 우리 완타 그, 보리니는 제일 맛있는데? 그니까 두 번째 백티브 7080 게임을 진행해 볼 건데요 우! 아우 신나라 지금 앞에 보르시는게 뭐죠? 볼링 퀸이요 에이, 꼴찌팀 야, 이겼다, 우리가 이미 꼴찌, 꼴찌 아, 셋쟤 <놀람> 뭐하냐? 형, 형, 형, 야 형, 팀에 공을 정해주셔야 돼안 내면 진 사람이 하는 거안 내면 네. 진거가바보 오케이 공, 우리 태연이에요 네 공하겠습니다 준하고 형, 오케이 시원치 않는데, 볼링공이? 잘한 <웃음> 공을좀몰라네첫 번째 라운드에 예스, 노, 노를 선택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Of course, yes, ma'am 저분이 조용히 노할까요? 노요 질문은 진짜 볼링공을 사용한다? 오, 아니야, 렉스 그렇듯이에요 아, 뭐야? 아, <웃음> 최대한 다쓸어 a t is that? What is that? What is that? What is that? What is that? What is that? What is that? 고 h a t i 천천히 잡을게. 시작 <웃음> 영미! 영미! 영미! 영미! 영미! 영미, 영미! 영미! 영미! 영미! 영미! 영미! 영미! 영미! 이영 <웃음> 많이 했어 어, 굿 굿. 한쪽으로 미고 한쪽으로 미는 게 낫겠다. 어. 그운데말고내 음, 음. 쪽으로 테니까 너 하나 그더저몇개좀쏟아려라 저기 오른쪽. 끝나? 예. 가. 하나, 둘, 셋. 야야. 야야야 이렇게 갈게요 됐다 어, 발 움직이지 마세요, 발 움직이지 마세요, 뭐 하세요? 어, 발 움직이지 마세요, 발 움직이지 마세요, 뭐 하세요? <웃음> 오케이, 끝 <웃음> <웃음> 오케이, 끝 어쩔 수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5, 6, 7 자, 너무 좋다 오케이, 오케이 사망신이 유리하긴 하겠다 안 돼서 안 가니까 어. 일단 한쪽다 무너뜨려, 태어나 어? 저도 잘못 가는데? 주위 있는 거부터주위 <웃음> 있는 거부터 <웃음> 어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뭐야? 으,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뭐지? 아, 근데 한번더 하니까. 왜 속도를. 밸런스 <웃음> 조절해 준 거예요. <웃음> 저거는. 아니, 마야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까? 오케이. 준비, 시. -작. 밥 먹었냐? 혜나 <놀람> 밥 오늘 어땠어? 오케이. 혜나 밥 오늘 어땠어? 오케이. 됐다 됐다 됐다. 자 일단 맞손 손을 일단 다 하고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손을 일단 다 하고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<놀람>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<놀람>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! 오! 우리보다 많이 한것 같은데? 응. 오, 많이 했네. 나이스! 좋았다, 좋았다. <웃음> 쟤 뭐하냐? <웃음> G. 우리 s yes, y 션 s y e 게 yes, 어떻게 yes, yes, yes, yes, yes, yes, yes, yes, y e 을 전부 s 로트 s 시 점수를 e 배로 가져간다 s yes, yes, 트 e 도안 e s 가 e s yes, yes, yes, yes, yes, yes, yes, yes, yes, yes, y e 한, 두, 한, 셋 간다요. 갈아요. 오잘 미뤘는데. 갈아요. 오잘 미뤘는데. 오이 <웃음> 끝. 어. 이제 이번에 이쪽. 눈을 오케이, 눈을 오케이. 이번에 이쪽. 아, 잘하는데? 아니야, 우리 이게 실수. 나. 나! 둘, 셋. 그 간다요. 가라요. 저러는데. 오! 뭐야. 어, 간다더더 더. 더더 더. 더, 더. 아참 소울 한 개구나. 포기하세요. <웃음> 피지컬로 이겨야 돼. 오케이. 신생 머리개냐. 응 담아도 생근 안에. 어디 어디 있지? 리본이 저기 하나 있고 저, 저 어, 오른쪽 하나 끝에 있네. 하나 있고 중앙에 하나. 오케이. Okay. Okay. 그 앞에 노란색 저기 예. 빨간색 있을 것같 예. 중앙 왼쪽. Okay. 아, 오주 오케이. 오케이. 네. 네. 오케이. Okay. 간다요간다요 막쳐 막쳐. 간다요간다요 간다요. 잘 갔는데? 오, 옳지, 옳지 오! 됐다 어, 잘 갔는데? 오, 옳지 오! 됐다 나이스, 이런 거는 안 되겠는데? 중앙으로 가면서 맞추네 되겠다, 이제. 근데 이제 저거랑 저것만 치면 돼요 오케이. 오케이. 노란색으로만 간다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5, 6, 7, 8 오케이, 너무 좋 너무 좋다 너무 좋다! 너무 좋다! 아, 저기 못 가겠다 너무 좋다! 가겠다. 너무 좋다! 간대요! 아, 너무 좋다! 아, 너무 좋다! 아, 못 가겠다. 너무 좋다! 간대요! 나이스. 총서4 아. 진짜 쉽다. <목소리> 아니, 근데 어차피 졌겠다. 하나 남았네. 비교도 우리가 이기잖아요. 어, 아, 맞네. 저는 우린이요 인생 한 방. 네, 예, 예스로 하죠 한 번, 재밌게 그래, 예스, 예스, 예스. 예스. 그럼 저희도 예스, 예스. 하습니다 스트라이크 실패 시 0점 스트라이크 못 하면요? 네, 페어까지 아,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오케이 스페어는 아, 가능하지 하면 면면전 함께 하 <웃음> 왼쪽으로 요 <가나요>? 왼쪽으로! 왼쪽으로! <웃음> 오른쪽으로! 아, 왼쪽부터 없 <웃음> <웃음> 아, 나이스 좋 영미. 어. 영미, 영미, 영미, 영미 어. 제발, 제발, 제발 네, 오케이, 될거못다 오케이 될라가 오케이, 오케이 야, 될할수 있어, 우리 할수 있을까요? 아, 그고 왼쪽에는 하나가 조금 거슬린다 뭐, 해봐야 되는 건데 저 노란색을 쳐가지고 빨간색 건져서 어, 쳐야 될것 같아 하나, 네. 둘, 셋 간다야 미끼 미끼. 어이, 어이. 고고. 아, 이고야좀 늦었다. 아, 아이고. 괜찮아. 제발! 아, 힘이 좀 부족했는데. 제발! <목 rhyme> 야! 야! Yeah! Yeah! <목�> 야! 야! 야! 야! <Pointflow> 아, 하나 남았는데 괜찮아. 괜찮아. 까비, 안깝군 오마이갓. 1라인 맞아. 1 약간, 약간 갔다. 오른쪽. 약간 오른쪽 갈까라인1요오케라 됐다 라인 오케이, 1라인. 됐다. 어, 간다요. 안, 안 돼! 아안 돼. 제가 말했잖아요. 자 마지막 yes 오늘 노립니다. 하나, 두, 세. Yes! Yes! 지금 바로 2021년으로 돌아간다. 다음에 만나요. 추들! 우와 이게 뭐지? 아. <웃음> 오늘의 투두는 쿵짝쿵짝 투둠치입니다 리듬에 몸을 맡기는 하루가 되어 봅시다. 어, 그저 일상 아닌가요? 오오 오! 이게 저희예요. 긴급 소집 헌금. 그러니까. <웃음> 너 빨리 맞춰갖고.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. 야 할머니. 리듬 하이브입니다. 와우. 도발. 아! 아! 야 부르지 마 부르지 마. 야야야야야야. 들까요네 여기까지 오면 출발할게요 저 여기 있다가 시 시작 야야 아 잡지 마 잡지 말라고 아 잡지 말라고 왜 주셔서 너무 아 태현이 하이 하이 내려다줄래요마수는 분은 멤버에게 갑자기 갑자기 태현아 형 손질 가 저리 가! 얘는 <목소리> 내 거야! 진짜 무섭네, 우리 멤버들. 야! 야! 야, 너. 야! 나야나 이거... 아, 빨리 앉아! 아니었다고! 뭐라고! 앉았다고! 건강서 부딪혔다고 했는데. <웃음> 저기 앉아야 돼요? 아니, 저기요, 저기요. 목소리 치가 목소리 치고, 봐요 야 안돼 진짜 아! 이건 못까지 막는데. 야태이 이렇게 많아. 내 무릎. 아. 앉아서 앉아서.